우리랑 익스페리 음. 앤트를 음. 할, 할 거야 안녕 얘들아 우린 익스페리 앤트를 할 거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할 거야 레드 워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옐로우 워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블루 워터 오일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물 그리고 오일하고 물이야 이제 음. 시작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오일리? 잘 섞일까? 이거 넣어서 그러면 이제 노는거야 이거 4타임 s 넣을거야 여기에 음. 이제 다 됐어? 이제 네번다 넣었어 블루를 섞어 볼을거야오일리 음. 3번 넣을거야 나 이거. 흔들어보자.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 음.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샥아 Dissolve into the water, m o m m t i s d i s s o l v e d into the water. Dissolve up and melt. i t s like a boat, like Cain this, a like a fish tank. Like, I learned this long time ago. If you put this into here, it it be it be like it melts. 그 o k 더 올라간다. o oh my o o e s s So big. 이번엔 단어죠. h m o e 점점 작아지는블로그 이제 이걸 부어볼 거요 여기 큰 블루. 오마이. Oh, 그린을 얻었어. 레드랑 블루 아직도 보인다. 오마이. Oh, 이렇게 축이져 있네? 오일이랑 워음은 섞이지가 않아. 이병 안에 씹을 만들 거야. 이만큼 물을 먼저 넣을 거야. 어, 오일을 넣을 거야. 응. 이제는 패브를 넣을 거야. 응, 이제는 클라우드를 넣을 거야. 렌트 뚜껑을 뽁뽁뽁 뽁뽁 다까난 배웠는데 오일이랑 물은 더 까지지 <웃음> <웃음> <웃음> 까지. 안녕 <웃음>